적당히, 좌족끼리는 적당한 거리감을 가져야 우린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야. 나도 음, 나도 나도. 난 차단당할까 봐안걸었어 음, 내가 차단했어, 사실. <웃음> 오빠 아이디가 보이는 족족 차단했어. <웃음> 오빠가 친구 보낼 때마다 차단 차단. <웃음>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오빠가 버스 정류장 같은데 이제 마중 나와주고 왜 이렇게 늦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진짜 그뭐 힘들거나? 비가 오는 날? 데릴러 왔으면 좋겠어. 음. 내가 우산이 없을때 내가 뭔가 잘못했잖아. 남동생이 집에 없어. 오빠도 똑같지. 아니 오빠는 안그는다니까 내가 오빠한테 나, 나 피곤하니까 데릴러 이러면 진짜 욕 엄청 먹고 끊는다고. 내 동생 전화를 안 받아. 티격 태격 하는 거 있잖아요. 시격태격이 아니라 무조건 맞거나 젖어야 저저, 되거나 <웃음> 어쩔 수 없이 굴하게 되는. 어... 맞는 건좀 싫은데? 내 말을 진짜 잘 듣고, 척하면 척 나오게. 남동생도 은근 말을 잘 듣는다면서. 아니, 안 듣는다니까? 부르면 대답이나 어.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. 음.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? 아니, 얘가 어느 순간 그 자는 척을 하게. 연기에 그것도 막 졸린 척. 아, 너가 생각보다 쓸데없는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 부르는 이유가. 90%가 심부름이고 10%가 뭔가 <웃음> 나한테 도움이 되는 척하는 심부름이야 <웃음>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못드는척 하는 거지 아니야, 아니야. 나는 쓸데 있는 걸 물어봐 이거 너 생각해 <웃음> <웃음> 왜? 왜를 한세번네 번씩 밖에 결국에 제가 그냥 그 진짜 너무 고 그냥 하는데 저는 그 감정 소비마저 너무 싫은 거죠. 어. 아, 내가 뭘 찾거나. 너가 찾아야지 그걸 나 조금 이해가 안 돼. 그냥 알아서 찾았으면 좋겠는데 <웃음> 이, 이러니까 동생들이 붙생 뭐 거야. 내가 내가 <웃음> 너무 어이없어. 이게 누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불은 끄고 싶은데 불이 너무 많아. 그러면은 불러서 불좀꺼 줘. 그 되게 짜증나는 거 알아? 요동생 깨서 <웃음> 하고 싶다. 그 패턴을 알아서 제가 지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똑똑한 거 되게 당하는 사람은 알아요 뭐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는 데야 야, 야! 아니면 주어를 안 붙여야 돼 목적만 아야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뭐라고 알아. 해 나는 오빠라고 꼬불꼬고 부르는데 아, 그럼 <웃음> 오빠도 나한테 동생이라고 해야지 동생아 해야지 그럼 좋겠어? 야 보다는 나은 거. <웃음>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야 하면 아니 나는 가끔 걔 이름도 불러줘 우리, 우리 오빠도 가끔 불러 걔 무서워 내가 <웃음> <근데> 뭐 잘못한 <웃음> 거야 개뭐라 그래 넌 진짜 이해가 안돼 관심이지 아무 신경 안쓴다 <웃음> 오빠가 막 갑자기 새벽에 나가도 그러려니 하고 오빠가 막 새벽 2시에 들어와도 그러려니해 성인됐으니까 술 먹고 집 들어올 수 있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 계속 하고 내가 늦게 들어오면 너 뭐하다 이제 들어오냐 늦게도 아니야 11시야 내가 해봐서 안 좋은 거 아니까 넌 하지 마그 시간까지 거기서 뭐 하냐 이런 거에서 나는 이제 개여수는 뭐가 생기면 궁금하지 <웃음> 그러니까 왜 궁금해? 궁금하지 궁금해. 관심이라니까 <웃음> <웃음> 물어보는 투가 약간 야도 남자친구 있냐? 왜? 너가 남자친구 만나고 집에 안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야? 들어갔어? <웃음> <웃음> 야, 여, 야 7시에 들어갔어 앞집? 아침 <웃음> 아니 <웃음> 나 왔어 집에 가고 부드럽게 와있었지 많이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면 우는 게 되게 잘못한 거래. 네가 뭘 잘했다고. 그래. 나 진짜 잘한 건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거든. 오빠. 장난이 넘치고 싶은 거예요. 아, 나, 내가 놀라면 동생이 막나왜 그래. 내가 계단 올라오고 뒤에서 갑자기 엄청 막 쿵쿵쿵 쫓아와. <웃음> 무섭잖아. <웃음> 그러면 뒤에서 뭐 밝게 웃고 있어. 추억이지. 옛날에는 진짜 우리 오빠가 조금 사이코패스가 아니야다 너한테 추억을 <웃음> 선물한 거야. 중고등학생 때 뭔가 많이 싸우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를 찾아갔어 엄청나. 아빠 <웃음> 오빠가 때렸다고 오빠가 나 자꾸 때렸어 이래가지고 오빠가 나못때렸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 내려다보면 제가 더 이렇게 위압감 있게 보였는데 동생이 키가 저보다 커지니까 너 이거 안 했어?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 돼? 라는 식의 <웃음> 그런 아우라가 지금 은못 내는 거 아니야? 피, 피, 지금은 걔가 화내면 그냥 내가 울어 <웃음> 그럼 저는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. 난 23년 내내 오빠보다 컸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. 옛날에 오빠가 내 독구가 훔쳐가가지고, 나 학교가 서 엄청 받았어. 내방학수제인데 오빠도 방학수제였거든 <웃음> <그걸> 가져가서 내넌고고 <내돌았고. 웃음> 같은 거, 막, 물려 입으니까. 티셔츠 같은 거, 핑크색 입고 싶은데, 오빠가 입던 슈퍼맨티, 오빠가 입던 거 입어. 아하. <웃음> 아니 왜 화장실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거야? 왜 도대체 변기를 쓰며아 <웃음> 오케이. 목욕하고 팬티 한 장도 안 걸치고 나와요 동생인데 어떠냐 오빠 이러는데 아난 정말 성교육이 필요 없겠구나. 가끔 내 방에 물건이 없어 <웃음> 있잖아? 오빠 방에 있어. <웃음> 비싼 거. 어, 내가 <웃음> 좀큰맘 먹고 산 것들 오빠 <웃음> <그게 웃음> <비싼 웃음> 방에 있어. 거. 제 닌텐도가 없어졌어요. 에? 침대 밑까지 뒤지고.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한달 찾았는데 <웃음> 오빠가 팔아먹었구나. 그거를 알게되고 나서 오빠가 뭐라 그랬어 이안해 네, 끝! 봐봐 <웃음> 봐봐 아, <마마, 마마. 웃음> 내 방이 창고가 아닌데 자꾸 자기한테 쓸모가 없는 게내방문 옆에 자꾸 쌓여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제일, 제일 이해한데 창고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? <웃음> 일단 내방 물건 가져가지 않기내 방에 들어오지 않기 관심을 좀 끄기? 엄마 아빠한테 이러지 않기 키? 바라는 게 너무 많네 <웃음> <안 해. 웃음> <웃음> 팬티한 장이라도 걸치고 나왔으면 좋겠다 <웃음> 일단 그게, 그게 첫 번째 대답이나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대답이안네나중에서야 <웃음> <해. 웃음> 느끼는 건데 진짜 많이 참아준 거구나 아. 감정풀이를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막 좋게 대했다가 근데 그거를 다 이제 감내해준 거지 잘 챙겼던 것 같은데 좀 하드하게 챙겼어요.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. 날 응. 달려서 쫓아오래. <웃음> 야 그게 챙기는 거야. <웃음> 달리기 진짜 잘했어. <웃음> 지는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치. 심지어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야. 진짜 빨리 가.